TV. 안녕하세요 크랭크입니다.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블리자드로부터 직접 스폰서를 받은 그 블리즈컨 2017 블리즈컨 가상 입장권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가 이벤트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일단 이 페이지를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. 제가 유튜브 설명이나 댓글에 따로 남길 텐데 보시면은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뭐 링크를 누르시면은 이 페이지가 뜰 거예요. 그 상황에서 우측 상단에 위치한 이 사람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로그인이 뜹니다. 요걸 누르세요.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네, 트위치 로그인이 뜨죠. 거기서 요런 식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나는 로봇이 아니다. I'm 로봇. t 요 매장 정면 이거 까다롭게 구네요. 좋아요. 이렇게 하시면은 뭐가 떠요. 요렇게. 그럼 권한부여 여기다가 누르시면은 이제 로그인이 완료가 됩니다. 완료가 돼서 보시면은 댓글 남길 수 있거든요 여기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은 댓글 남길 수 있는데 이 댓글에다가 이 올리모리 그 10월 월장원전 이 대진표를 보신 이후에 우승자와 결승 종족전 매치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똑같이 적어주셔야 돼요 이 선수분들 아이디와 이 종족전을 요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, 종족종 같은 경우는 뭐 테란 대 토스전, 뭐 토스 대 테란전, 테란 대 저거전, 저거 대 테란전 이렇게 좀 갈리기 때문에 뭐두개다 인정하도록 하는데 나머지 뭐콤마가안돼 있다, 뭐 임팩트 대신 김준혁을 적는다, 뭐 테란 벌써스 저거 이렇게 적는다, 그건 다 인정이 안 됩니다. 별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남긴 예시가 정확하게 해주신 분만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미 참가하신 분들이 많아요, 제스트. 스페이스 PVG 솔라 스페이스 GVP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있죠 제스트 PVG 그래서 여기 적으시면 됩니다 뭐령령 TVP 이건 제 테스트 아이디이기 때문에 안 적을게요 댓글 적으신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입력만 하시면은 제가 이 트위치 아이디이기 때문에 여게다 트위치 아이디에요 트위치 아이디로 메세지로 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월 24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올림올리그가 다 끝나고 당첨자를 확인한 뒤에 메시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명이 넘을 경우에 이게 세장만 이쪽에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세명을 넘을 시에는 랜덤으로 그 맞추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돌리도록 하고 세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그 당시에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한테 남은 티켓을 그냥 랜덤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어 크랭크님 저는 당첨도 이거 어려울 것 같고 에, 생방송 보기도 제 일도 있고 뭐 이래서 못볼것 같은데 저는 가상 입장권 못 봤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크랭크의 유튜브 구독 및 트위치 팔로우 이벤트를 따로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위에 주소 이 링크를 누르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누르면은 넘어가죠 여기서 아무거나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 플러스 1을 누르시면 됩니다 하나만 누르셔도 참가가 된 거고요 여러 개를 누르면 누를수록 지금 뭐 저는 세 개밖에 없죠 당연히 뭐제 메인 채널 구독 제그 서브 채널 구독 그리고 제 트위치 채널 팔로우 요세 개기 때문에 이한 개를 했을 때보다 두 개를 했을 때 확률이 더 높고 두 개를 했을 때보다 세개 했을 때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참가가 됩니다. 그래서 202018년이 아니라 무슨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 제 방송에서 이 당첨자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총5 분, 다 분. 여기도 저것도지 크랭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이미 가상 입장권을 받으신 분. 예를 들어서 뭐이 이벤트나 아니면 제가 또두 매가 더 남았는데 다른 이벤트를 할 예정이거든요. 받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중복이 되면은 다른 분들한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. Supported by Blizzard Entertainment 공식적으로 제가 받은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따로 뭐 친구들한테 주거나 그런 거안 됩니다. 그래서 이 이벤트 두 개, 2017 블리즈컨, 2017 블리즈컨 버추어 티켓. 가상 입장권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많은 참가 부탁드리면서요. 뭐돈 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블리자드 공식 홈페이지로 가면은 이게 4만원짜리입니다. 4만원짜리 뭐야 2017만 치면 되냐 블리즈컨 4만원짜리 4만원짜리 구매하기 누르시면은 이게 39,000원 39달러 40달러 정도 되겠죠? 38달러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참가만 하시면은 굉장히 간단하죠? 예측 적으시고 아니면 여기 누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지 간단한 이벤트 방식이기 때문에 버추어 티켓 가질 수 있는 찬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동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